안녕하세요 양코치 외원거래의 양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트레이딩이 있어서 다섯 가지의 스테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번주도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떠한 셋업으로 저희가 돈을 벌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우선 첫번째 셋업은 파운드 엔 1시간 차트고요 보시면은 제가 어, 파운드 엔 1시간 차트로 시, 아, 1월 13일날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파운드에는 1시간 차트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날부터 이제 매도 진입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뭐 재진입 혹은 어 추가진입 등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 이제 제가 제 이제 제 MT4 차트를 공유해드렸죠 어 매도로 팔랏을 들어갔고 제 엔트리 같은 경우는 142.15 근처 여기 위 라인에서 진입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41.820까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빠진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매도 진입하여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142 이제 레지센스를 한번 더 테스트를 하고, 그 다음에 약 100핍 정도가 현재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입을 하였느냐? 우선 데일리 차트에 보시면은 아 위클리 차트로 갑시다.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운트라인, 아, 딱, 그래서 다운트렌드 라인 근처에 이제 진입을 하였고, 그 다음에 데일리 보시면은, 좌측을 한번 확인하면은, 여기가 레신스 구역이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나서 레신스 구역에서 우리가 이, 보시면은, 이제 주황색 캔들이 보이죠? 이것이 저의 배열식 캔들인데, 어, 떻게 보면은 슈팅스타 캔들이라고도 한번 더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불캔들이 한번 더 왔었는데, 4시간 차트를 확인하면은, 이 4시간 차트에서 이한번더 치고 올라갔을 때 좌측에 있는 레신스윙 라인보다 조금 모자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. 살짝 내려와 주면은. 그쵸? 살짝 모자란 걸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도 이제는 여기보다 모자란 것을. 그쵸?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거를 보고 나서, 아, 이것은 이제 하방으로, 네. 이것은 데일리 레지센스 라인에서 떨어지는 거구나 어,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공유를 해드렸고 파운드엔으로 네 저희 보시면은 파운드엔 매도 나이스 파운드엔 어한 분은 이제 그 아침에 여기서 주의를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게 아시안 세션 오픈 때 스프레드가 이제 높죠 상당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로 스탑을 어 맞으신 분이 한분 계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시안 오픈때 스탑을 상당히 어, 타이트하게 가져갔을 때 스프레드로 인해서 이제 강제로 스탑을 어, 먹은 상황이죠 이런 거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유현님이 유로엔, 파이엔, 파운드엔 그렇죠? 그리고 파운드 달러 매도로 네 거래를 하셨고요 수익을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유현님이 네 여기 잔고가 1364불인데 그쵸? 그렇죠? 1364불 그리고 6점인데 자 이거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뭐 잔고가 뭐 얼마 없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어카운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보시면은 12월달부터 약 두달간 0.01락부터 0.05락으로 욕심내지 않고 30달러로 30달러부터 지금 1364불까지 네, 수익을 내신거예요 정말 대단하신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잔고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잔고가 뭐 어, 10만 불, 아니면 뭐, 만 불. 그천 뭐, 만 불, 10만 불 있으면은 내가 뭐,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 텐데, 라고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우선 항상 첫 번째에는 기술. 그 다음에 전 영상 보셨듯이 기술을 연마해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리적인 게 상당히 더, 커져, 커져가죠. 그래서 30달러부터 1364불까지 만드신 유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유로달러로, 네, 수익을 내시고 있는 상황. 매도 0.03라스로, 네, 여기서 진입을 하셔서, 내려간 것을 또 확인할 을 수가 있고 유님 네, 유로엔 셀업도 볼 수가 있죠. 데일리 차트에서 127.125 정도라 인인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, 그다음 추가 진입 매도 매도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. 그다음에 강토님은 유로캐나다 달러 매수 들어가셔서 네 보시면은 아주 타겟까지 근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사진에서는 그리고 0107 Rich Guy님 네. 어, 제 말대로 파운드 달러 1.35 부근에서 캔들 움직임이 좋아서 들어가셨는데 어, 52MA까지 브레이크하는 거 보고 들어갔던 거 네, 158핍 수익 네, 여기서 131.35가 아, 1 아니라 1.35 레벨에서 네, 좋은 이제 1.35 깨끗한 이제 심리적인 레벨도 있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 블리 싱글 핀 캔들 보시고 매수 진입하셔서 그쵸? 불캔들 불캔들 후에 매수 진입하셔서 딱 1.37% 레벨 정도까지 158픽 수익 만드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도 아주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첫번째 단계는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제 채널을 키워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. 자 진짜로 다섯 가지 스테이지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분석 스테이지입니다. 자 거래하기 전 우리가 어느 것을, 어느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엔 그렇죠 만약에 파운드엔을 진입을 할 거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이제 내가 거래를 할수 있을지 언제,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내가 진입을 할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보시면은 파운드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데일리 레이전스 라인에 딱 진입을 하였을 때 나는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가격 조정이 한번더 나오면은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해야겠다 딱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진입을 할 건지 그리고 진입을 한다면은 내 타겟은 어디고 스탑로스는 어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내스탑로스는 예를 들어서 142.35 정도가 될 거고 내 타겟은 뭐 예를 들어서 어 141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겠죠 근데 내가 딱 이제 진입 전에 딱 봤을 때아내스타스 위치가 이 정도인데 타겟은 여기까지 정도 되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1대 1.45 정도 그쵸 그렇죠? 1.45 정도 나오는데 이런데 만약에 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1대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,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두 가지 방법 있죠 엔트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타겟을 네 조금 더 멀리 본다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방법이네요 스일러스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즉흥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자마자 어 이거 내려가겠다 어 이거 올라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즉흥적으로 차트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늘은 성공을 할수 있지만은 내일은 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첫 번째 단계 내가 어느 레벨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때 언제 딱 진입을 해야겠다 내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두 번째 단계는 진입 진입단계죠. 자, 우리가 진입을 할 때, 어, 항상 이제 내가 이렇게 예측했던, 예측했던 움직임대로 딱 나오진 않죠. 정확히 항상.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, 어, 이 정도 레벨에서 나는 진입을 하라고 했는데, 예를 들어서, 어, 이 정도 셋업에서 나왔다. 그러면은, 어, 내스타일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고, 내 타겟은 뭐 바뀌지 않았죠?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라고 칩, 칩시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라고 칩시다 지금 1대 한 3.5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을 해뒀던 위치랑 은 살짝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딱나왔을 진입을 할 때에는 딱 리스크 리워드, 스일러스 체크, 타겟 프로핏 체크하고 이제 라 사이즈, 내 리스크에 따라서 라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 여기서 일찍 진입하고 스일러스가 여기면 은 당연히 라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여기서 내가 진입 하고 스탑로스가 조금 더 짧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내라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스탑이 짧으면 짧을수록 같은 리스크지만은 당연히 라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입을 두 번째 단계 진입을 하기 전에 딱라 사이즈 내가 이것을 계산을 하고 진입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? 자세 번째 단계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을 때이 우리의 스탑로스를 브레이크 이븐으로 옮겨주는 단계입니다 자 워렌 버펫의 어, 명언이 있죠 자 첫번째, 트레이딩에 있어서, 투자에 있어서 첫번째 룰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자 두번째 룰은 첫번째 룰을 까먹지 않는 것 그래서 거래가 이제 진행이 잘 되어서 수익이 딱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스탑로스 이것을 브레이크 이븐으로, 그렇죠우리 엔트리 위치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옮기고 있다가, 잘 움직이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죠? 내 리스크는 없는 거죠, 그렇죠? 스타트스스 이미 브레이크 임은 내 엔트 위치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나에게 리스크는 없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경우 0 불, 0 달러, 그렇죠? 리스크 없이 그냥 무효로 나오는 거고 뭐잘 되면은 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 후에 내 타겟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, 그렇죠?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룰. 리스크를 없애는 거죠. 자 그러면은 언제 이것을 하냐. 자 언제 세 번째 단계 진입을 하냐.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타겟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뭐 타겟이 음여기라고 칩시다. 이 정도 이렇게 딱 봐볼게요. 자 지금 딱이 정도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봅시다. 자 서포트가 뚫렸고 가격이 지금 서포트가 뚫렸고 쫙 움직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 어.. 한 30% 정도? 그쵸? 움직인 상태죠 내 타겟까지 보통은 25% 정도까지만 딱 움직여 오셨을 때부터 저는 이제 스탑로스를브레이크이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 타겟까지의 거리에 이제 25% 정도까지 는딱 왔을 때 여기서부터 저는 스탑로스를 이제 브레이크이분으로 옮겨주면서 리스크를 없애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브레이크이분으로 움직여 줬을때 우리의 여기서 높은 레벨을 갖고 있는 어카운트라면은 뭐 1대 50도 되고 어, 높은 레벨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가 찍는 리스크가 없잖아요.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0 달러로 나온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어, 추가 라사이즈로 추가 이제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페어, 뭐 골드를 가가지고 여기서 뭐 매수라든지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. 추가 이제 거래 기회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리스크를 없애감으로써 이런 기회를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25% 전에 너무 일찍 이제 만약에 브레이크 이분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까지 딱 내려왔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 이분으로 가져가면은 진짜 이러한 찔끔 움직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25% 정도에 이제 타겟까지 움직임이 딱 나와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스탑로스를 브레이크 이분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네 번째 단계는 이제 수익을 잠궈가는 어 단계입니다 프로필 락인이라고 하죠 자,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제, 어, 스탈로스를 브레이크 이분으로 가져가는 단계라면은,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수익을 조금씩 챙겨나가는 단계입니다. 스탈로스를 우리가 이제 진행이 돼가는, 거래가 진행이 돼가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최소의 수익을 이제 조금씩 챙겨나가는 단계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브레이크 이분으로 스탈로스를 바꿔주는 단계에서는 약 25%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 이분으로 스탈로스를움직여주자아요렇죠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 50%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이 정도죠 네 이렇게 딱 50%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살로스를 10% 15% 정도 아니면은 정확히 이것을 가져가려면은 마켓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살로스를 어,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나가시면서 프로핏을 이제 락인을 해두는 게 어,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웹사이트, 저희 어, 유료 강의에서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웹사이트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50% 정도 딱 진행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스타무스를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서 프로핏을 챙겨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는 단계죠 자 예를 들어서 파운드엔는 여기까지 쫙 빠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타겟 프로핏을 이제 어, 설정해둔 상황이면은 당연히 거래가 자동적으로 이제 빠지겠지만 어, 이딱 바로 근처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타겟 프로핏을 어, 약간 뭐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나는 한 140, 1 4 0에딱 1440대 0딱 어, 수익을 가져가겠다. 야 정확한 타겟 프로핏을 설정해둔 상태가 아니고 어, 이쯤에 나는 수익을 가져가야겠다. 라고, 이제, 어 그냥 멘탈적으로, 정신적으로 이제, 타겟 프로핏을 세팅을 해 두신 상태면은, 이 정도 왔을 때, 수익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수익을 완전 다 챙겨 나가거나, 아니면은, 한 75% 정도의 수익을 챙겨 나가고,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러으로 거래를 했을 때, 딱 타겟 프로핏 정도 위치해서, 이제 0.75란만 딱다 닫아 주시고, 이 같은 경우는 메타트레이더4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. 메타, 메타트레이더MT5도 그렇고요 그래서 1라 들어갔을 때 타겟에서 0.75 랏를 이제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남은 0.25는 똑같은 네 번째 단계처럼 똑같이 이제 프로핏을 더 챙겨 나가시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나, 그렇죠? 어디까지 진행을 하나 내 방향대로 보시면서 계속 이제 스윙 트레이드로 또 놔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또될 수가 있죠.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트레이딩 스테이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어,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... 뭐 매번 색다르거나 매번 특별한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은 이제 지루한 루틴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루틴을 얼마나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영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rinse and repeat이라고 하는데 한번 성공하면은 딱손 씻고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영상과 비슷하게 멘탈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1월 말부터 유료 강의가 이제 개편이 시작되니까 230명이 넘는 저희 학생분들과 같이 트레이딩을 진지하게 한번 배우실 마음이 있으시면 은 www.masterclassfxc.com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은 저한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도 많은 수익 내세요 고맙습니다.